오 라면 2,400 원이 엄청 싸네 스낵면은더 싸네. 아, 연이 뭐했어? <웃음> 여기 음악에 맞서 춤춘 거예요? 또뭐 사지? 치즈 사과 치즈 있나 집에?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먹을까? 응. 뭐가 맛있으려나 체다 치즈. 연이 이거 먹을까요? 어떤 시리얼본게 있구나 연뭐 먹었어요? 뭐아 골라봐요 연이 먹고 그래 다음 주. 아빠도 체스 좋아해. 아 핑크 핑크색 마시멜로가 들어있구나. 됐어 만족. 오라면 먹어볼까 참치 마요 체다 치즈 킬바사 넣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지 오늘 제대로 먹어 보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오뚜기 오라면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먹으면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치즈와 참치 마요네즈 그리고 킬바사 소세지 준비해 봤습니다. 아 참. 파도 준비했습니다. 파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파라면 한번 먹고서는 제가 며칠간 파라 t 만 먹었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한번 또 제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 군말 스프만 들어있네 그냥 끓을 때까지 킬바사를 좀 넣어볼까요? 어 잠깐 얘 넣으면 면눌짜리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데워먹으면 되니까 4분이면 충분히 데워지겠죠? 지금 같이 끓일까? 아 일단은 면이 익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킬바사 먼저 넣자 뭔가 이 가운데로 넣고 싶은 이 느낌. 아 맛있겠다. 어 냄새 아주 괜찮은데 건더기 스프가 따로 없지만 여기 뭐 이렇게 노릇노릇한 게 조금씩 있네요. 그래서 보이죠 여기 계란인가? 응계란같은건 응. 것. 거같아요뭔말이야계란같은거거같아요 소사지 잠깐 올라와 들어가세요 소리이보글보글 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줄까요? 이얍! 여기다가 파를 살짝 넣었습니다, 마지막파도 넣을까? 파 소리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식감이랑 진짜 아주 초대박입니다 와! 이거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파라면 진짜 완전 깔끔 개운 최고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파채썰는게좀 귀찮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트에 가면 파절이용 파 팔아요. 썰어놓은 거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치즈라면. 이 보통 치즈라면을 여기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은 국물 맛이 바뀌니까 이 치즈를 미리 딱 그릇에다 넣고 면을 옮겨서 먹으면 된다고 소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치즈가 녹는거예요 <웃음> 보여요? 치즈 꾸덕꾸덕한 소리나는 것봐 어, 어, 괜찮다! 좋은데요? 그러면... 킬바사! 한입 더 먹어줘야죠! 과연 라면 국물에 들어있던 킬바사는 어떤 맛일지! 얘는 그냥 킬바사 맛인데요 참치 아유, 참치 마요랑 라면이 이렇게 잘 어울려? 우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니,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완전 맛있어요. 아니, 이게 마요네즈랑 참치 들어가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라면 자체가 약간 좀 칼칼... 사실 이 라면은 별로 칼칼한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느끼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닫나야지 라면에 참치마요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어제 이거 라면 무슨 맛이지?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라면 자체는 그냥 살짝 들큰하면서 어, 뭐 매운맛이 진짜 별로 없는 그런 라면입니다 핵도 별로 없고 이거 얼마였지? 아까 2400원인가? 근데 4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6에 24, 600원 정도 하는건데 진라면 얼마지? 진라면이 더 맛있는데? 마트 가격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진라면 5개가 2750원이라고 뜨는데요 그냥 홈플러스 이런 데는 아! 제가 산 곳이 엄청 비싼 거였군요 여기는 1800원 뜨는 행사 중이라 그런가? 아 훨씬 100원 더 싸네 근데 이거 칼로리는 똑같나? 음, 칼로리는 똑같이 500! 좀 넘네요? 그러면은, 진라면. 이게 살 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게 낫기 때문에. 좀 더. 아, 진라면 매운맛 먹고 싶다.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 총평을 해보자면 파라면 맛있다 그리고 참치에 마요네즈 넣어서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환상이다 그리고 앞접시에 치즈를 먼저 넣고 이제 막 끓인 라면을 올리면 녹아서 치즈 라면맛도 국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킬바사는 맛있다 근데 킬바사에뭐 라면 국물맛이 엄청 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킬바사 맛이었어요 그리고 요 오라면은 물론 이게 어... 맛있는데 어차피 칼로리도 진라면이랑 비슷하고 100원, 200원 차이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진라면 매운맛을 먹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먹었어요 아, 맛있네 하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